문다. 102번째 강설 두번째 내용입니다. 대효림 문답 151문 152문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범죄 당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스바냐 2장 8절로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양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기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각,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너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찢어내 버리라 불구자로 절뚝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 본문들이 어떻게 선택됐는지 이제 대충 짐작이 되시지요? <웃음> 소자에게, 그, 범죄했을 경우에도, 이제, 피해 당한, 당사자가 소자라 할지라도, 어,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모합이나, 이제, 암몬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인척지간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 속에서 조상 뭐그 롯을 통해서 알만한 것을 알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얼마든지 가까운 데서 그 내용을 알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제 엄중한 소돔과 공모라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여기도 이제 작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음,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울이 이제.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했고, 또, 어, 모든 송도보다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나라 안에서 이런, 이런 심정을 가진, 이런 정서를 가진, 이런 자들을 쓰셔서 그 나라를 진전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마태, 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정말에. 그런데 이제, 소자에게 정상하게 어, 하지 않은 자들은 엄중하게 심판을 당한다. 소자가 곧, 어, 소자를 잘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진짜, 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고, 하고, 염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그 전혀 그런 반응을 못 보이죠. 거꾸로 이제 자, 자신들을 자그 자신들의 행위의 공과를 따져가지고 또 따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켜 나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작은 자라고 함부로 하면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 그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 어, 범죄했을 때 얼마나 그 죄가 커지고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제 범죄했을 때그 죄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성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 범죄한 사실은 홈리와 비누아스, 그, 이제 그, 재물을 그 탈취한 일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이 이제 터나게 되죠. 그리고 엄중한 그 집안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을 멸시는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는 항상, 어, 하나님께 죄,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뭐, 하나님이 안 보시고, 뭐, 이웃에게도 큰 피해가 없고, 그냥, 그런 죄인데, 뭐,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징벌받은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알면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려가지 아니했을때그 죄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나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웃음>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토에게 범죄했을 때그 죄가 얼마나 큰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 1장의 배경은 천사를 통한 구원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할 때 얼마나 어, 더큰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어, 내용을 봤고요 그 예를 또촌인잔치의 그 청함을 받았을 때 이제 뭐 파트로 장사하러 또 떠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아주 지, 진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진멸하게 그리토의 초청을 무시하는 것은 이, 진짜 그, 어미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하죠 그, 그분은 그리하지 않으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어, 우리를 하나님 죄 없이 여기시고 하나님과 같이 삼아서 서로 소통하려고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자기, 자기 배를 물리고 자기 행복을 추구할 때 그것은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웃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0편 51편 사제를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바세바에게 죄를 안 줬다는 게 아니고 죄, 죄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범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 음. 자기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음. 그리고. 어, 성신 성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웃음>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성, 말씀과 성신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그 그리도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새 인류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당로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새 사회를 건설하는 존재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어,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그, 하지 않을 때 성신께서 근심하신다 했어요. 그 성신께서 근심하신다는 표현은 이사에서 뭐 63장, 그 10절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들이고요. <웃음> 성신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롭게 징계하시는가에 대한 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뭐할일안 하고, 저기, 뭐안안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 뭐 이제 무슨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나 교회가 뭐 큰일 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음, 전 우주를 어, 운행하는 일을 하시지만 개개인이 또 거기에 우주의 한 분자로서 우주를 충만케 하는 일에 쓰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성신 하나님을 엄청 근심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신을 근심시키게 되면 사실 그게 성신 회방죄 그 지속되고 계속되면 성신 회방죄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웃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런 시각에서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 이어서 이제, 윗권세의 사람들을 거스리는 경우, 윗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당하게 될 때, 그 죄가 더 무거워지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격을 거스르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사람을 직접 거스르는 일, 경우들을 다루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손윗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거스르는 경우, 그보다, 그 죄는 다른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민숙이 12장 8절로 구절해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을 보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웃음> 주님이 떠나시면 얼마나 그, 그 흑암이 몰려옵니까? 그리고 심판이 몰려오고 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 나오는 그들은 모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진노하신 거죠 특별히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고루가심을 침해하는 죄를 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민숙이 12장 초도에서 처음 그두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오, 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각자가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그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데 이제 주도권이 모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기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못하잖아요. 마침 모세가 잘못한 걸딱 붙잡아가지고 그 시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시기심이 문제예요. 시기심이 주님은 그거를 이제 속내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걸 다 헤아려 아신거죠.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는데 그일로 미래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와 동등한 권위를 요구합니다. 이건 뭐 주도적으로 말씀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한다 그러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안 되겠어 이제 우리랑 같이 같이 하자 이거 <웃음>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이 정확하게 어떤 사안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세가 첫째 부인인 시포라를 두고 구스 여인 곧 에티오피아 여인을 둘째 아내로 들이니까 특별히 미리암이 어떻게 첫째 부인을 놔두고 그것도 이방 여인을 다시 아내로 드릴 수 있느냐고 비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스가 미디안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으므로 그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가 시포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모세가 이방인 여행과 혼인한 것을 미리암이 비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것이나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부수 여인을 취한 사실 자체는 모세의 권위를 부정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지금 뭐 아내가 뭐어 그. 사라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갈도 취하고 나중에 그두라, 그두라도 그두라 취하고 했는데 그리고 뭐또 야곱 같은 경우는 또 뇌시나 뭐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속사를 진행시키신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새카만 존재예요. 이렇게 누구를 써도 다 새카만 존재예요. 주님이 써나가시는 면에서 빛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으면 다 새카만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하면 자기가 아담의 그 타락한 후손인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하면서 결국 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윗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윗자리.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잘했다. 뭐그 사실은 그 그것 대, 그거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현실적으로 겪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현실적으로 겪어요. 그거는 그것도 사실 이방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한 죄를 저도 그것은 징벌로서 완전히 아주 파멸로 이끌지만. 이것은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 때문에 그냥 징계 차원에 회초리 차원에서 그 일을 현실적으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쁜 짓을 했는가를 각성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더 연합된 존재로서 더 적극적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죄예요. 사실. 똑같은 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갖고 시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단이나 뭐 엘리야처럼 그 아합에게도 사실 엘리야는 예의를 갖춰서 했고 나단도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어 지혜롭게 그, 그 권고를 하지 않아요? 이 비방을 한게 아니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 같은 죄인데도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하는 거는 나는 안 그렇지 하고 권고를 하는 게 아니죠. 나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비방하고 파괴적이 돼요. 굉장히 파괴적으로 허무는 일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절대 파괴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요. 상대가 아합일지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 악한 권세, 그게 꼭, 꼭로마서 13장의 내용에 순복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시는 아직 희미한 개시 속에 있으면서도 실체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엘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권고하는 것하고 때를 봐가지고 너 이럴 줄 알았어. 그, 우린 다 죄인이니까 죽하면다 실수하는데. 너, 고를 때만 다 기다렸다가 씹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직분이고 뭐고 그냥 다 해치는 소리를 해버리고. 이러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속에. 시기가.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죄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죄를 탄감 받은 자로서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파괴적인, 그러니까 죄가 더 무거워지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여인 취, 취한 것이 이게 뭐, 뭐 잘못됐다. 지금의 입장에서, 신약의 입장에서. 뭐 모세도 별수 없네. 칼빈도 뭐그 시대의 아들이고, 오고스틴도 그 시대의 아들이네. 하고 막 비판을 해버려. 그, 그거 참, 진짜 교만한 거거든. 그거야말로 천자에 행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교만한. 인간, 인간론이 잘못된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 칼빈주의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알미니안 교회에 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바, 비방을, 그 어떻게, 아이들을 권고할 때도 그 아주 이제 그 죄성을 안 건드리고 상처 안 받게 예의를 갖춰서 저가 정상하게 돼 있다고 생각, 전제해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야. 그,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기는 거지.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왜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미리 암보 그걸 지적한 미리 암보 아론을 책망해? 이게 아니든지. 이, 그 속내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암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권위는 곧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는 거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베드로를 보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말씀 못 받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더 많은 확실이 있을 수 있다고 세계관 더 풍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 내려놓고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해요. 베드로가 여전히 죄인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이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일해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소자를 존중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이들한테 나,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참 쓰셨다는 걸 보고 감격하는 거지. 하나님 보고 감격하는 거지. 저거 분명히 나올 수 없는 건데 저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 늘, 그런 시각이 있어야지. 이제, 부부 싸움 할 때도, 이제, 비이기주의 싸움 한다고 했잖아요. 스크루테이프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니까, 내가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이다. 그,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절대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부족을 얘기하고요. 그, 주님, 주, 상, 상대가, 상대가 더잘 사, 나가는 것을 높이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못 나갔을 때는,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결과를 내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는, 주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방식을 취하셨는데, 당신이 직접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맡기셨는데, 그, 그, 그곳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 그걸 통해서, 그, 만유의 주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권세 아래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어, 저 친구 맨날 놀던 친구인데, 하나님 말씀 갖고 좀까부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인격이 어떻게 바뀌고 뭐또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를 보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줘야 돼너 아직 멀었어 그렇게 그렇게 파괴적으로 그 자기도 못 써나가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님이 오죽하면 이제 창기와 기와 세리들을 쓰셔가지고 약한 자를 쓰셔서 뭐 살인자 같은 그런 뭐 바울 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 나라를 진전시키실까요? 약한 자를 쓰셔 소자를 쓰셔가지고 소자는 진짜 자신 자신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어, 상대를 높이고. 상대 안에 의의가 나타난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고, 상대의 죄를 보면 내 죄를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갖는게 굉장히 중요,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 죄를 싸잡아서 하면, 그 세우신, 하나님이, 그, 우리가, 저희, 기독교강의 교회론에서 지난번에 발표 받잖아요. 약한 자를 왜 쓰셔서 사역자로 세무시, 세우시는가?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배려죠. 주님이 직접 다스리면 천하의 모세라도 뭐다 죽을만하고, 그렇죠? <웃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0절로 12절에 보면, 12절 끝부분에 보면, 12절을 읽으면 사람이 만일 천자의 하고, 천자의 한다는 말은 이게 거만하게 한다는 말, 교만하게. 스스로, 스스로 된 자같이 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앞에 서서 섬기는 재판장이나 제사장,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다똑같이뭐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고 만인 제사장은 맞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 또, 그리스도의 삼직을, 그, 그, 직분을, 그, 투사하는 그 직분을 허락하셨잖아요. 예,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시고, 같은 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이지만,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앞서서,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웃음>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외모로 보고 무시하면 또그 허물을 보고 무시하면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시하지 않아요. 권고를 하지 지혜롭게 권고를 해서 파괴적이 아니라 건설적이 되고 생명적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울 때도. 생명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싸울 때도 이게 생명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건설적인 싸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을 하면 주님 앞에 엄히 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본인을 무시하는 것이 그만큼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죠. 그 어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서 배조의 물결에 휘둘려간 까닭에 하나님의 권위가 크게 실수되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거룩함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 권위를 쉽게 멸시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지 않니 하면 이 세상에 탁한 공기를 함께 마시고 있어서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두려운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위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선생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분명히 교훈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 것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웃음> 더뭐 잘해 주지 못한다고 부모를 대항하고 어, 자기를 무시했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고아 때애 나가지고 말이죠 감당 안 되니까 해외 입양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입양돼서 저기. 미국이나 뭐그외뭐 그뭐 여기 덴마크 뭐뭐 뭐 이런 데다 그 입양돼서 나간 자식들이 큰 다음에 그 부모를 찾잖아요. 부모를 찾는데 뭐라고 하고 찾냐면 그다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 아주 잘 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부모를 찾는 경우가 이제 드물고 그 보복하려고 날 이런 낳고 이렇게 버려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했다. 해 가지고 이제 부모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보복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지 그 자, 자신들이 그 사회 속에서 부모 자기 정체성이 이제 다르니까 동양인이고 서양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그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찾으려고 할때그 부모가 어렸을 때한죄 때문에 그 그, 버린 죄 때문에 안 나타났는데, 그, 입양자들이 뭐라고 호소하냐면,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 사람들이 뭐다 신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태도로,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부모의 권세를, 낳아준 권세를 존중해준. 일반, 그, 일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신자들이, 신자들이 뭐더 말할 것도 없이 존중을 해, 험악하게 해도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주셔서 주님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이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 시계명의 그 부모에 대한 계명은 그 앞에 수식어가 없잖아요. 믿는 부모에게만 그, 공경하라. 뭐, 그런 게 없어요. 잘하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뭐,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제, 아까 뭐, 택하심, 부르심, 선택, 언약, 이런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 내, 나의 그 선택과 예정이 영원 전부터 된 거잖아요. 창세전에. 그런 걸 알면, 아무튼 그런 줄기를 통해서 자신이 나와서 주님을 알게 된게 얼마나 영광스럽니까? 일입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부모가 그래도 존중해야 하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가깝고 관계 있는 사람을 거스르는 경우. 여기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제 네 번째 경우하고 사람의 그 위권세와 비슷한데, 특히 이제 가까운 걸 여기서 또 부모님을 또 말씀하는데, 그, 비근한 예로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웃음> 부모가 나를 학대하고 괴롭혀도 주님을 생각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순교할지언정 그 부모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세 사람의 성, 성향이잖아요? 세 사람의 성향이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건데, 하늘의 것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 정황은 원과 적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정황은 이해를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도 못 이길 거냐 그렇지 않죠. 그것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충분히. 언약 백성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배우는데 만일 부모를 멸시하고 순종, 순종시 아니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먹힌다는 표현은 전쟁이 끝나고 벌판에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때 까마귀와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는 자, 장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겸손히 인정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청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이건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자 자녀가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어, 자녀가 자 주의 교양과 훈계로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 부분. 은또 부모에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이제. 윗권세 그 가장 가까운 위권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로 가까운 관계를 부모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얼마나 부모를 의지합니까? 부모님이 눈앞에 잠시만 사라져도 세상에 무너질 것 같이 아이가 울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따스고 각별합니까? 아무리 뭐 조폭이고 뭐 아무리 살인자도 그 자식이면 꿈쩍 못하잖아요. 자식이면 뭐 어쩌지 못합니다. 음. 음. 그 그러니까 주님이 부모에게 준 마음이죠. 음. 음. 자식이 병들어 어, 괴로워하면 부모는 차라리 자신이그 아픔을 대신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기이한 사랑의 심정으로 자녀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신 것이고 그처럼 자녀도 어려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배워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가까운 부모를 조롱하고 불순종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존엄한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웃음> 부모에게 주신 자식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부모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심각한 죄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이제 위권세에 대한 책임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사실 허리가 꼬부러져갖고 농사 짓는 부모 같으면 아주 기어 다녀도 자식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아는 목사님, 부모님 90이 넘은 부모님을 찾아 뵙고 왔는데,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구부러진 허리를 걸고 자식한테 뭐 주려고 밭에 가서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90이 넘으신 분이. <웃음> 참, 신자라고 하면서 자식에게 진짜 해야 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인 책임, 또 먹고 기본적으로 저기 생계 유지를 할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진짜 이거는 불신자보다 악한 거죠. 진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그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때 사용하는 그런 강력한 낱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세상에 불신자들도 덕성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식들을 위해서, 예? 뭐, 자기 직장도 내려놓고, 뭐, 가정부 일도 하고 말이죠. 그, 뭐, 자식들을 위해서는 저 파라콘 가려고,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되지 <웃음> 그건 뭐 현실적인 그 이제 그건 사실 그 야고보서 2장에서왜그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비교할 때그 불신자를 비, 비교하고 또 사단에게 비교하는 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 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웃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안해하고 미안해하고 늘. 늘 그거 자 갚을 게 없으면 주님께 기도라도 하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사도는 또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처한 과부가 있을 경우에 교회가 그 과부를 도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나 손자에게 돕도록 했습니다. 음. 디모데 전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베푸신 은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부모나 조부모를 도와 그 은택에 보답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 어,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이 그 나에게 좀더 나은 것을 준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천국의 그 천국의 일이 되는 것아닙니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웃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냥 그 소유의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가치가 있는 거죠. 주님은 항상 그걸 보시죠. 그리고 쓰는 쓰는 일에 그 퍼센테이지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 과부 두랩 돈을 더 크게 보듯이. 주님은 부자의 연복계에 넉넉히 넣는 것보다, 어, 과부 두랩턴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와 과부 두랩턴을 비교해도 엄청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회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 그, 중심으로, 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큰 일이 뭔지 하나님 가장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성격 발휘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게 그런 것이 멸류관이죠 그냥 모른 척하고 애써 애써서 모른 척하고 인색하게 책계만지려고 하고 그런 가까운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는 참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보면 그 죄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거스르는 경우, 성도들 특히 약한 형제와 그들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과 모든 사람의 공공선을 거스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거죠. 스바냐, 아까 읽었는데, 2장 8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성도를 회방하는 자를 크게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웃음> 여와 호 백성들을 회방하는, 백성을 회방하는 것. 사실, 저기, 주님의 언약을 빼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언약을 빼놓으면, 주님의 선택과 언약을 빼놓으면 다 똑같아요. 누굴, 뭐, 더 낫다, 못하다 할게 없어요. 그런, 그런데 이제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고,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그, 그 일에 지력을, 진력을 해야 하는 거죠. 전혀 이제 색깔이 다른, 색깔이 다른, 세상에서 선하다고 한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없으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 그게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도식적으로 말씀과 성신을 그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양식을 삼아서 내 삶의 구동력, 원동력을 삼아야 돼. 삶의 에너지로 삼아야 돼. 그래가지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는 불이 한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착함을 드러내야 돼. 그러고 이다 했어도 사실은 그걸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다 받아서 한 것이니까. 우리 가담한 자로서의 영광만 있는 거지. 그걸 행위의 공과로 삼을 수 있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그 내가 잘한 걸로 다른 사람이 못한 걸로 막숨질려고막 막 저기 업되고 뭐 이게. 조, 조증 증세를 보이고 그러면 안 돼. 조현병 증세를 보이면 안, 조금 하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더 고고하게, 더, 더 충실하게 살 것을 고민하고 해야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해야지. 뭔데 사람하고, 뭔데 사람하고는 잘 소통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소통을 안, 안 해버려.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그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경계하시면서 맹세하시면서 이제 아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만들겠다. <웃음>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쓰시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땅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이런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10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별하게 여기시니까 자기의 복으로 삼은 시인은 하나님 아, 하나님을 자기 복으로 삼은 시인은 성도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게, 자, 이게 구약의 신자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고귀한 존재.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고귀하게 대해야 마땅합니다. 언제든지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할 상대가 하는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공경으로 주님께 받은 공경으로 주님, 주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으니까 그 부욕해 하신 걸 가지고 형제들을 부욕해 하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형제들에게 그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형제를 넘어뜨리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기보다 차라리 소자의 목에 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게 낫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대하시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자기 스스로 죄를 얼마나 멀리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와 친구예요. 그냥 죄를 노상친구 삼아서 의의는 멀리하고 <웃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죄, 죄 눈도 빼내고 손, 손도 잘라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눈을 빼버려야 돼 본인의 손을 잘라버려요. 그만큼 저희 죄가 심각한 거고,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 그 죄를 그 아는 사람, 또 영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철저하게 더 멀리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그런 어 그런 범죄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런 경계를 하셨는데, 아무튼, 모리이 송연하게 하는 말이다. 털과 뼈가 송연하게. 아니, 이게, 털이, 이게 이제, 무서우면 두렵고 무서우면 이 털이 다 쓰지요. 머리도 다 쓰고, 서요. 그게 송연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화가 있는, 그만큼.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자는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린아이를 주의 짓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야말로 어린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부모가 믿음의 길로 행하지 않냐고 본이 안되는 거죠. 세상 정신에 끌려서 자녀를 대하고 가르친다면 자녀로 하여금 주의 짓도록 끄는 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가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서게 하려고 길을 써. 신자의 부모가. 신자라는 부모가. 그게 이게, 그러면 이 벌이 얼마나 큽니까? 대열의 문답은 성도들 가운데 약한 형제를 거스르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방금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언약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약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약한 형제는 그만큼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마찬가지로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의 빚에 관해서 천명한 다음에 14장, 15장에서 연약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에, 말씀했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 빛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14장에 보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 또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고기를 먹지 않고 식물만 먹는 연약한 현, 형제입니다만 그러나 그리토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로 형제를 근심케 하면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토로 행치 아니한 것이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가 달게 연약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그게 아름답다고 했어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나는 뭐 그걸 초월하는 자유를 가졌으니까 내자유내 마음대로 쓴다. 그렇게 하면 가장 가까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약한 형제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오히려 연약한 위치로 들어가서 연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게 신자인거죠 이게, 이게 그리토의 사랑을 아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재판장의 판결하는 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큰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즉 율법을 형제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 자기가 교회원인데 교회를 판단하. 자기는 교회원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 자기가 짐을 줘야 되는데, 판단하고 떠나버려. 그만큼, 그건 굉장히 발새적이에요 그런 거. 아주 질이 안 좋은 겁니다. 자기를, 인간론이 잘못된 사람이, 사람. 사람. <웃음> 다실 수가 많고 허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서로를 허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세우는 일은 약한 자의 연약한 짐을 져주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기 사랑에 젖어있는 까닭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겸손히 고백해야 하고 돌이켜 그리도의 심정 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제 교만한 사람이고 마음이 높은 사람이고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고 삼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간 사람이 사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서로 형제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형제로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서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관계에서만 이 무서운 죄가 죄가 더 무거워지는 이런 이런 죄들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를 멀리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로 선화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진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토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에요 하다마는,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을 해도 은밀하게 하는거죠. 은밀하게 하고, 드러내놓고 안하고, 광고 광고를 안하고 하는거죠.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 받은 것을 시인하지 않고, 종교성으로 기독교, 문화를 취하는 사람들은 생색을 낸다고.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생색을 내. 그거는 주님이 영광받을 일이 없어요.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받을 게 없다. 주님이 덧립여 주신 영광, 참여케 하신 영광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영광인데 그것을 참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의미있게 교회 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가 참 교회답게 되게, 새 사람, 새 사회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야 돼. 마음, 구약에도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주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리 또 안에서 그 실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실체적인 능력을 힘입어 간다고 하면서 그걸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